안녕하세요 쩡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짐승소을 이거 좋다던데 짐승소을 니달리 해봅시다 와 말하니까 바로 나오는 것봐 아주 센스가 좋아요 업을 안 누르는 게 좋긴 한데 어, 연승하면서 갑시다 이거 수은이나 피바라기로 만들고 지팡이로 구인수 만들어줍시다 나이스 아 복궁 뺏겼다 어, 태블망 설계합시다 요런것 때문에 나이스 니달리 확실히 연승하려면 이거 업치고 나르으면될것 같은데 아, 그래도 이 성적 괜찮고 니달리 찾아야 하니까 니달리 3마리나 았고요술사안쓸것 같으니까 어, 블라디 팔고 잊어봅시다 아 여기 아직 치감 없는데? 아 이거 딜이 안된다 아 세트 안 죽는 것봐아아이 <웃음> 친구 아주 신났네요 <웃음> 어 야골라 오! 구인수? 바로 만들어주고 사양변 빛으로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돌릴게요 조중경조중경 이달리 너무 좋은데 심지어 한 마리 남았어 이거는 돌릴만 하네요 아, 나왜한 마리 안 사줬지 아 잠시만 아까 분명 두 마리 있었는데 나이스 피어스맨 이들 조준경 삼성리달리 출격 이러면 루난? 아니 설마 지는 건 아니겠지? 따로 갑시다 <웃음> 지금 이겨야 하니까 나이스 이제 별은 딱히 필요가 없어서 아우 레벨업 너무 급하게 졌다 이거 잊어보려면 이겨야겠네요 이래서 너무 급하게 레벨업을 하면 안 된다 와 여기도 근데 큰손... 아 큰손을 다 썼네요. 럭스 한 마리 남았습니다. 여기. 이겨줘. 살리야. 아직 럭스 3성 아니잖아. 아 나이스. 아 그래도 이겨서 다행입니다. 이자는 챙겼네. 방템을 설계할게요. 소유자의 맹세를 만듭시다. 하나는 이거 태블망으로 빼게 갑옷 하나 쟁여둘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짐승 속을 다 받을 수 있죠? 아, 이놈의 리신은 <웃음> 이렇게 모아서 배치해두면 아, 자꾸 리신을 만나냐. 아, 여기 천축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치감 하나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슈바나 이성 붙일 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아, 천축까지태블방을 아, 만들면 되니까. 오 여기도 조준경? <웃음> 근데 여기는 조준경 요네하나 보네요. 아, 나는 근데 벌써 삼성인데? 당연히 제가 이기지 않을까요? 여기가 삼성을 찍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요애가 아직 두 마리밖에 없네. 당신 괜찮겠어요? <웃음> 아니 지금 이코 유닛을 다른 데서 많이 빼주고 있긴 해도 너는 좀 힘내라 이번엔 럭스가 조금, 조금 꼬롬해서 위치를좀 옮겼습니다 그럼 이러면 카르마 먼저 죽고 리달리가 안정적으로 딜을 할수 있겠죠? 근데 서, 설마 일성이어서한 방에 터지진 않겠지? 카르마 버텨! 그렇지 스킬 한번더뺄수 있네요 이러면 근데 딜이 살짝 뭔가 아쉬운데 더하기 있으면 좋겠다 여기 3방작이 잘 되어있어서 아 졌다 이러면 이건 진거 같네요 설마 니달리가? 설마 니달리가? 어 된다? 어 뭐야 아니 체력이 많아가지고 <웃음> 아니, 니달리 좋은데요? 콜라프 먹고 태블만 일단은 바드를 쓸게요 이거 요즘 신비 쓸수 없으면 생존이 힘들어서 준비해놨는데 이거 라칸을 팔고 세라핀을 씁시다 그두 네. 될것 같습니다. 아 바드는 확률 올려서 시바나 찾아야 해가지고 바드는 써줘야 할것 같습니다 근데 니달리 인형변밖에 안 받았는데 이거 안 죽어 <웃음> 어떡해 <웃음> 아니 천축에 이거 <웃음> 한쪽에 조준경의 짐승소구리 미쳤는데요? 아 진짜 이거 완벽한 이달리다 완벽한 이달리 어? 아이 아 아까도 여기에 연승 끊겼는데 이번에도 지네요아얘는왜 아, 크립 점 마다 <웃음> 이달리 템 하나 찾아 봅시다 아 그냥 이거나 먹을까? 아 가능하면 과학을 먹고 싶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아 어, 소라카? 시오유 이성만 찍고 갑시다 오 형변 나왔고 일단은 소라카를 쓸까요? 아 잭스 내릴 생각을 합시다 아 근데 올라프도 있고 해서 이거 잭스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실바나? 아, <웃음>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한데? 바드는 쓰고 싶었는데. 아니면 시오이를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아, 이 친구 결국 연애 삼성을 포기한 것 같은데요? <웃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쓸까? 오비추의 분노날게 나중에, 어, 아, 분노날게 신비술사 딱, 그, 라칸 올리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번 판은 AD 딜러가 많아서, 아, 그냥 잭스 삼성 찍을 걸 그랬나? 잭스를 이거 위에 올려가지고 자야랑 연애 같은 거 평타 쉽게 만들면 아 좋을 것 같네요. 와 그러고 보니 여기 있는 삼 도장이네. <웃음> 아, 아주 아 가차백이네요. 아이 그거 템만 많다고 안돼이 녀석아. 아 보내줍니다. 분노날개. 어,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는데요. 다이애나 가이 쪽으로 오니까 아, 니달리 피통 4000. 아, 근데, 오히려 이거, 비염한테는 체력이 많아서 안 좋은데? 살려줘. 이거, 구, 구석 배치? 구석 배치로? 아, 그래도 구석 배치 덕분에 조금 더 잡았다. 아, 이거, 잭스가 못 버텼네요. 아이 어우, 힘 빠졌어. <웃음> 이거는, 시오유를 갈아버립시다. 아 테라 아니 그냥 니코 씁시다. 어 잠시만 시오유 두 마리 나왔는데, 아 이거 시오유 삼성 아. 근데 이러면 쉬바나한테 코코안 썼지. 아 쉬바나 장갑 주면 되겠네요. 와 인피버머 쉬바나. <웃음> 아 이거는 무조건 이겼다. 아나야 보여줘. 특기아 어, 역시, 인피, 그거, 슈더나. 아, 맛있다, 맛있어. 어, 근데, 딜량이? 일단, 벨트라도 넣어 놓을까요? 이번에도 템은 굉장히 들고 왔는데, 슈나 이거, 소라카를 한칸 올려가지고, 이자이란 뭐 속박을 피하겠네요. 아이, 두 번이나 묶였어. 아이스 제이스 주면 될것 같네요, 그래도. 아까 만난 상대 또 만났습니다. 도와줍니다. 이거 돈을 좀 모았다가 3마리 찾아볼게요. 아, 여기 너무 센데? 뭘 어떡해? <웃음> 이거는 거하이 있었어야 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살살 맞았습니다. 아니, 아, 모렐로 하나 더 나왔어. 아, 이거 <웃음> 모렐로 잭스로 갑시다. 근데 니달리가 후반까지 일을 잘해주네요. 아 근데 그부가 비염을 이기네요? <웃음> 아니 근데 이 친구는 비염을 잡고 나는 이 집을 잡고 <웃음> 아 이게 바로 상상인가요? 여기가 뭉친 배치라 시바나한테좀 취약합니다 아드까지 들어갔으면 진짜 정신 못 차렸겠네요 <웃음> 근데 아까보다 세진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세? 아, 잠시만. 아, 나이스. <웃음> 아, 루나 딜로 다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아, 얘를 내가 못 이기는데? 이거, 시월유 삼성 어떻게 안 되나? 아, 여기 심지어 구랩이야. 일단은 피했습니다. 어떻게, 운빨로 안 되냐? <웃음> 어한 번만 인피보고 다시 들고 와주면 좋겠다 아 진짜 여기는 못 이기겠다 너무 쎄 이거 AD 딜러라 신비술사도 안되고 뭐서풍 같은 것도 없고 아 지롯을 만들자 아 아이 아 근데 이거 소라카를 모았으면 소라카가 삼성 떴겠다 아시오휴 니가 날배신했어 아이, 삼성 떠주는 줄 알고 써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야고르네요아 근데 이거 진짜 퍼뜨려주면 다이아난 아이엔한테 물릴 것 같고 공쳐두니까또 바드에 진짜 여기는 그냥 졌네요 이건. 아, 근데 뭐 여기 증강도무슨 <웃음> 개인 트레이닝에 삼일기띠님의 아, 진짜 비염은 너무 강력했다. 거하기 없는 게 진짜 좀 많이 아쉽네요. 자 이렇게 짐승속을 조준경으로 이달리덱 2등 했습니다. 어 비염 진짜 너무 아프다.